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터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공장 매매를 찾고 있으시다면 깔끔한 신축 공장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송산면 삼존리에 위치한 제조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도 IC와 1km 이내에 있어서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어 접근성은 물론 아주 넓은 마당이 있어 물류창고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폭이 넓어 추레라 등 대형차 진입이 가능할 듯하며 마당 넓은. 단독 공장으로 물류창고로도 사용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호이스트 거치대 일명 까치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화성시 송삼면 3존에 위치하고 주용도는 제조장, 대지 면적은 800평, 건축 면적은 80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사용승인일은 2023년 4월 예정이고 전기는 10kW, 첨화 높이는 9m, 수원은 상수도, 매매가는 28억원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를 원하시면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산그린시티 남측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실내외 사진을 첨부하오니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 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